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맹인이 있기 때문에 9시와 텔레포트를 가져왔습니다 맹인이 호텔 2층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잡으러 가면은 어, 2층에다가 맹인이가 보통 대하 들고 오니까 차라리 그냥 텔레포트 이용해가지고 용, 중앙에 있는 용병 쫓다가 어, 나중에 맹인을 쫓기 위해서 우선은 용병부터 따라갑니다 어 빠른데? 음. 자, 한 바퀴 더 돌고 턴 음. 있으니까 확실하게 스턴 시킨 다음에 턴타 자, 계속 따라가요 용, 랭인 위치가 계속 저기 호텔 앞쪽에 있는 해독기 돌릴거라 어제 확정이라 음. 그냥 따라가다가 돌리는 것 같으면은 바로 텔레포트 해줄게요 어, 주변 해독기보다 많이 돌아가면은 그쪽에 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확실하게 있는걸알 수가 있죠 그 집중으로 허리 좁혀주고요 아.. 맹인 지팡이 때문에 부서진 속도 느린 게 진짜 뭐 답답하다 그리고 인이 왼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기적 네, 이렇게 사용해 주고요 저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왼쪽으로 에임 풀어가지고 어, 건물 벽에 안맞고 그냥 통과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것만 조심해주고 여기는 어, 기적 음. 쿨타임조 좀만 더 빨랐으면은 어, 내가 스턴 시킨 다음에 기, 몸으로 길 막아서 2층 못 올라가게 할건데 <웃음> 쿨타임이 제대로 타이밍에 안맞아서 길막 당했어요 맥인한테 자 이거 맥인이 잘 피했기 때문에 천천히 딸은거 먹이고 심리전 해줍니다 아 지금 제가 도웨어, 어 약간 힘이 없어 보이는 음. 이유가 이 판을 더빙을 다 했는데 끝나고 더빙을 다 하고 보니까 녹화가 안돼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인 빠르게 잡아주고 난 다음에 새로 연결시켜주고요 지팡이 때문에 느린 어 지팡이 때문에 풍선 드는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네, 해독기 연결해주는 모습이고 중앙에서 용병이가 굳출올 거기 때문에 미리 마중 나갑니다 중앙 아니 왼쪽에서 올 거라 일단 오른쪽에서 오는 거 확인해보고 안 보이면은 왼쪽 벽면에서 오는 거 확인해봅니다 왼쪽에서 안 오니까 중에서 오는 거 눈만에 어죠 말리 스턴시키고한데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플래시가 아닌 텔레포트기 때문에 확실하게 돌아가서 마무리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골상님이 멀리서 때문에 기상시켜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중, 기적 집중을 이용해서 마무리시켜주면 되죠 이게 연근이 쏠쏠하니까 진짜 이거 돈 많이 드는 기술입니다 많이 쓰고요 순반대로 용병은 실을속도 느리고 느리니까 골상부터 묶은 다음에 용병 그 다음 묶자 지갑 음. 있으니까 지갑에다 묶자 무희님이 계속 해독기 돌리는 것 같은데 아득각은 아마 안나오겠죠 뭐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해독기 한개더 키고 싶었나봐 이병 돌리니까 앞에서 붙로러오는 아, 시고 시키고. 시켜줍시켜줍지다고 시키고. 시키고. 시키고. 고고요키고시드 안맞아요 너무 날먹인가요? 키고 <웃음> 시키고. 시키고. 시보고개공고 로봇보다는 본체가 보여있기 때문에 본체부격 잡아주도록 할게요 가속되는거 보니까 배발법칙 심리전 아 탄대쪽에 있으면 심리전으로 한대 때려볼 가능성 충분히 높습니다 생존색은 탄대쪽에서 우위를 잡아면은 내가 못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요운좋게 한대 때리고 이거는 미리 연결 끊어가지고 한대 잡죠 왜냐면은 뭔가 아까워가지고 여기서 좀만 더 버티면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연결 끊어가지고 꺼버립니다 마침 쿨탐 들어왔으니까 연결 또 새로 시켜주고 그냥 아! 아무렇게나 해 어차피 어 그냥 랜덤이야 랜덤 운, 인생은 운발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야, 아무렇게나 예. 야, 망하 망하지는 않겠지. 나는 마이스 그냥 갑니다. 자 앞에 마술사 있기 때문에 평타 쳐주고 파란극 원래 여기서 마술사까지 그냥 파란극으로한대 때려가지고 존재감 채우는게나쁘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개공이 플래시로 잡아줍니다. 아 플래시 플래시 나 아니, 어디, 당나라 군대 플래시야? 뭐야? 어쨌든, 집중까지 이용해주면서. 이거는 빨간색으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 내릴 거 예측하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고요. 어, 판자 없기 때문에 죽었죠. 굿. 주변에 포워드 없는지 확인해놓고 일명 안 들리니까 안심하고 묶어요. <웃음> 나무 해독기 세 개. 옆에 있는 판자도 부숴주고 해독기 이러면은 한 개는 많이 돌아가고 나머지 한 개가 한 50퍼? 그러면은 해독 아득각은 아득은 절대 안 나온다. 나머지 세 개가 전부 다 극소 극 극으로 낮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 멀리서 포워드랑. 누군가가 치료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우백보 치료하는 게 보였기 때문에 나중면 나가고요. 솔직히 뭔가 빡빡도서 치료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랭이어가지고 <웃음> 갔, 갔, 갔습니다. 오 인생 한 방이야. 인생은 원래 한 방이라고 도박하던 거야. 음. 아 도박킹아. 아, 돌아오는 거? 아까비. 빨간 글, 아, 먹여주고, 한자표 주고 오늘 올려주고, 갑니다 아연강 페이크, 어? 어. 잡아주고. 마술사까지 한대 맞았죠. 마술사가 구클, 극을 바꿀 수 있는 쿨타임이기 때문에. 야무지기 분할 이러면은 마술사랑 보호들은 같이 한 대씩 그 분할하면은 둘다 죽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고 우주로 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아난저 멀리 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저기 있네 석상 소리. 어, 이거는 매우 안좋음. 매한. 그래서 어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손이 석상 속아 석상 속이더라고요. 아 메비 <웃음> 아, 순간 헷갈려가지고 많이 돌아간 해독기가 석상인 줄아도독인줄 아, 알았잖아. 그냥 그래서 마술사한테 오고 그냥 마술사가 잘 나가서 텔레포트 까리 습족 마블리나지막 남은 해독기가 거의 안 돌아가서 그냥 멀리다가 못어가지고 캠핑 합시다 음.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어제 아드갓때도 텔레포트가 돌아올거고 해가지고 아직 어, 저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긴 해요 자 왼쪽으로 마술사같은거 지나가는거 보이고 아 오베분가? 어 포워드 한대! 평타 근데 포워드가 공을 안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자, 그냥 기적으로 맞춰놓고 갑니다. 왜냐면, 기, 어, 집중으로 가면은 피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기적으로 미리 던져놓으면은, 잡기도 편하고, 일석, 이조. 일석, 이조. 우배부 친구, 어디 있는지 확인해놓고, 구출 오는 거 봐줍니다. 탕탐 음. 여기는 나무가 가리고 있어가지고, 저번에 썼던, 기적이랑 집중 연계가 안 돼요. 그런 거는 좀 유의해서도 무배부 날아가기 때문에 날려줍니다. 안 날아가는구나. 먹고 아, 나서 어차피 마술사 해독기 돌릴 거잖아. 어, 그래가지고 그냥 해독기 돌리니까 안 먹고 그냥 텔레포트 가. 어. 그러면 되잖아 솔직히. 그러면은 아드가 안 나오니까 마술사 더 날립니다. 어어. 어? 어, 지금. 여러분은 깔끔히하게 마술사 날아가고 확정 무승부가 나오죠 이러면 이제 제가 마음 편하게 승리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거고요 오베부잘 빠지고 잘 뺀지는 모르지 아니 이렇게 포드가 앞에 있으면 잘 뺐다는 거 알고 비적 집중! 아! 아잘 맞췄는데 그걸 안맞겠어 급할 때 이런 거 주의합시다. 잘 맞춰놓고, 그걸 안 바꿔가지고, 뭐, 어, 손 삐끗하는 경우 많으니까. 스지 깔끔하게 올킬. 로마무 응.